도와줄 생각 안하고 찍고 있어! 야! 야! 형,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. 형, 뭐하세요? 형, 많이 드세요. 형, 형 빨리 땀 흘리세요. 케이블 좀 정리 좀 하고 임마. 뭐 하는 거야 지금? 어? 이럴 거야? 자꾸? 어? 먹고 살겠어? 뭐야? 못하지 <웃음> 아, 뭐